자가 뼈가 거의 없어요 남들은 다 기억하고 그아요 아니요 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네. 자기가 지금 현재 닮은 사람 닮은 연예인 저는 네. 그럼 성형을 해서 누구를 닮고 싶은 연예인은?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 드디어 수술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내일 수술할 부위는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부위인데요 쌍꺼풀 재수술이랑, 무턱 수술, 윤곽 수술, 그리고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내일이라서 되게 떨리고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동시에 드네요. 어, 그러면 예뻐져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빠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26살 김로연입니다. 박수! <웃음> 지금 하시는 일이 탑투이스트겸 동영상 크리에이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탑투이스트 탑투도 하세요? 네. 어, 그러니까 주로 직접 탑투를 하시는 거같는게 네, 아니라 네, 뭐, 네. 몇년 되셨어요? 어, 3, 4년 정도 됐어요. 3, 4년 정도? 네. 원래부터 그 타투를 좋아했었어요. 네. 오늘 쌍꺼풀 수술이랑 그다음에 무턱 수술, 윤곽 수술, 이마 거상술이요. 어, 코 빼고 다 하시네? 네. <웃음> 무턱 수술을 왜 하시나요? 아 제가 무턱 수술을 하려는 이유가 보면은 이제 옆모습으로 보면, 보면은 되게 돌출로 돼 있어가지고 턱이 여기가 뼈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걸좀 앞으로 좀 빼고 싶어가지고 무턱 수술을 하려고 해요 다음에 눈은 어떤 거 하신다고 하셨죠? 눈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기존에 했었는데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지금 기존 라인보다 조금 더 크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는 이만한... 네, 그 이마 거상술이라고 음. 여기 눈이랑 눈썹 사이가 제가 좁아가지고 음. 여기좀 넓히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몰턱 같은 경우에는 돌출입처럼 보여가지고 음. 되게 좀... 어... 이상해요. 남들은 다 귀엽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음. 그런 사람 은 없었어요. 뽀샵의그 정도를 100이라고 하면 네. 몇 프로까지 뽀샵을 하세요? 100이요 <웃음> 120이 아니고? 아 그런 아, 것 같기도 아, 해요 나...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오렌지 주스도 1%만 들어가도 아 그럼요 오렌지 주스인 것처럼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닮은 사람 닮은 연예인 솔직하게 아, 진짜 아, 안 돼요. 저 쌩얼이잖아요. 아, 진짜 진짜. 누구?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네, 그렇게. 저는 어. 박수진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럼 성형을 해서 누구를 어, 담고 싶은 연예인은? <웃음> 박수진! 자, 그러면 그 수술해주시는 원장님께 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저잘 돼서 주변에 소개 많이 시킬게요. <웃음> 저는 지금 숙명수술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쁘지고 만날게요. 안녕! 오늘 간단하게 작업을 해도 돼요. 우리 8 시간 근시 되어 있으시죠? 네. 여기 안에 짐 보관하셔도 돼요. 사장 많이 안 하니까 되게 귀여운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요? 네. 얼굴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넌 이제 바뀔 거야. 어떻게? 해? 박수 짓지 마뭔 <웃음> <웃음> 개소리야? 그러면... 아, 진짜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웃음> 이제 진짜인 것 같아서. 진짜인 것 같아서? 어떻게 그래, 러면 아... 마지막 심장. 아, 아프겠다, 진짜. 엄청 아프겠다. 응. 몇 응. 몇몇몇몇 얘기해? 네. 여기다가 만약 팬들한테 한한 말씀 해주세요. 저 살아서 사라지도록... 돌아올게요. 평상시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음, 지금 신과아 가려... 네, 가운데 반만다 돼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네. <웃음> 그래서 오늘 눈이만큼 먼저 하실 거고 오늘 하루는 제가 이제 피주머니 달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만 유지하고 내일 아침 빼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 시간 이상좋아하시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수술하시니까 잘 하시고요. 네. 그 원하시는 얼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네. 예뻐져서 봐요. 잘 하시고요. 저희들 네. 빠질게요. 바이바이. 네. 바이.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형외과의 오아영 원장입니다. 네. 어, 오늘 저희 김로연 환자분께서 하신 수술은요 음. 쌍꺼풀 수술과 그리고 눈썹과 이마를 올려주는 이마 눈썹 거상술 그리고 윤곽 수술의 일종인 앞턱 수술과 사각턱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음. 환자분의 이 눈썹과 그리고 음. 눈꺼풀 사이의 거리가 되게 좁기 때문에 음. 현 상태에서 그냥 쌍꺼풀만 높이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이고 그리고 쌍꺼풀이 생긴 것과 이 사이에 피부가 좀 두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쌍꺼풀 라인을 새롭게 올려주는 이 쌍꺼풀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얼굴도 작으신 편이시고 갸름한 편이시기는 한데 이턱 부분이 조금 왜소해 보이는 그리고 조금 뒤로 후진되어 있는 느낌의 무턱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앞턱의 폭을 줄이지는 않고 네. 이 턱을 일자로 절구를 해서 음. 앞으로 전진시키는 앞턱 전진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이 앞턱이 전진된 모습과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게끔 사각턱을 살짝 다듬어주는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뭐 수술 직후의 주의사항과 시간이 좀 지난 후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일단 당연히 윤곽 앞턱 술을 하셨기 때문에 뼈가 아직 붙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음. 뼈에 유압이 생길 때까지는 강한 충격이라든지 음. 뭐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술 초기에 입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글 가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마거상이나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은 초기에 눈을 비비는 과정들이 쌍각풀이 풀리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구상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상된 이마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한 추격이 있을 경우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주의사항은 수술 전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웃음> 그거는 <그건 웃음> 어떠한 수술에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초반에 좀 부어서 힘들고 하시겠지만, 그 기간만 잘 넘기게 되면, 어 나중에 더 예뻐진 모습이 될수 있으니까, 좀 그때까지만 조금 잘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고통스러웠어요? 아파요? 네. 거기만 아프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통증이 많으면 1번. 솔직히 많으면 2번 거기만 좀아 만... 거기만 아파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 쉬시고 내일 그 퇴원 잘 하시고요 연락드릴게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퇴원 어, 그럼요. 어디가 만났요 안녕. 안녕하세요. 로연이에요. 지금 저는 수술한 지 3개월 됐고요. 어, 제가 수술한 곳은 이마 거상이랑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이랑 턱이에요. 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앞모습이랑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게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엄청 자연스럽죠? <웃음> 안녕하세요. 로얀이에요. 벌써 수술 4개월차가 됐는데요. 오늘은 4개월차 영상입니다. 자, 제가 앞모습이랑 옆모습이랑 보여드릴 건데요. 저번에 말해드렸다시피 제가 수술한 곳은 이마 거상이랑 쌍꺼풀 재수술 그리고 윤곽이랑 턱 수술을 했어요. 어, 앞모습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앞모습 3개월차 때보다 여기가 좀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6개월차 정도 되면 은 진짜 붓기가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지금 잔붓기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봐요. 안녕!